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은평리에 위치한 수직형 타운하우스 더스토리 3차 분양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을 함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새집 느낌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어, 건물 높이 3층에 방 3개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부분 살펴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입지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능평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보시면 바로 분당, 그리고 판교, 방면까지 자차를 이용하시면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죽전이고요. 여기는 바로 용인. 이게 지역적으로 위쪽은 성남이고 중간은 광주, 그리고 아래쪽은 용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입지를 보자면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숲세권이에요 어, 생활 반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현장으로부터 500m 반경이 이 정도고요 어, 좀더 넘어가서 1km 반경에는 이 정도 생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년에 능평초등학교 개교 예정이고요 도서관은 이미 있고 도서관 진료소 같은 것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실계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도 있고 물도 맑은 곳인데 이쪽 능평로 라인을 따라서는 모두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마트나 뭐 미용실 같은 것들 기본적인 상업 시설은 다 여기 몰려 있어서 크게 이동하지 않으셔도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이고요. 여기 버스 노선도 잘돼 있어 가지고 광역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기에도 괜찮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쪽에 있어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버스 타고 올라가면은 이쪽 보시면은 신현초등학교가 있어요 저기 신현초등학교가 있고 좀더 올라가면 분당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당연히 버스 타고 분당 쪽으로 분당 고등학교 쪽으로 이제 통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차 타고 좀 들어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 이용이 필요하거든요 대신에 이곳은 주차시설이 꽤잘돼 있어요 내부 사진 한번 일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꽤나 잘 되어있어요 실내에 주차하실 수 있게 공간이 나있고요 보시면 여기 전동 셔터가 4개 되어있고 4개 되어있죠? 이게 8세대가 사는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더라고요 한쪽으로 살펴보면 여기 먼저 전동 셔터 이렇게 주차공간 나있는 거 보이시고요 CCTV 물론 설치되어 있고요 자 안쪽 모습이에요. 이거 보면은 직렬 주차 하실 수 있게 공간이 나 있어요. 여기 한 세대가 여기 쓰고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여기 이쪽까지 했고 4세대가 쓰시고 건너편에 또 4세대 해가지고 한 세대당 두대씩 주차하실 수 있게 주차공간 200% 제공되는 건물이고요 위에, 이쪽 위에 보시면은 전동 셔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고급 차량 운행 하신다고 해도 관리 하시기에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단 하나가 보이죠? 계단 따라 올라가시면은 이쪽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현관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현관으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쪽이네요. 아마 이쪽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으로 좀더 디테일한 모습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살펴드리는 곳은 A 타입이고요. A 타입은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주방이랑 거실 부분 나오고요. 이 가족 공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더블 아이 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실내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외부로 경치도 상당히 좋죠.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뷰는 이 집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A타입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양방향으로 창호가 나 있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시기 좋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창호가 시공돼 있어서 좀더 아늑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바형태로 나와 있어요. 크기가 크진 않은데 좀 미니멀하게 주방 공간을 이용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딱히 요리를 즐기지 않으신다. 하면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면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발을 그냥 식탁으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싱크볼 널찍하고 건너편으로 뷰도 좋죠 냉장고 자리가 좀 애매해 보이긴 하는데 알아서 잘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덕션은 3구짜리 환기창도 뚫려 있어서 좋아보이네요 이쪽 방면은 작게 보일러실 있는데 여기 세탁기를 배치할 수 있긴 하거든요. 여기 건너편에 계단 하부쪽에좀더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세탁기를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살펴보실 바 이쪽은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전용 욕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쪽 욕실 부분 샤워부스에 레이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직속용 양변기에 비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건너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계단 하부 거든요 계단 하부에도 이렇게 보시면 바와 같이 수도와 배수시설 다돼 있어 가지고 이쪽을 이쪽에다가 세탁기 두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창고처럼 쓰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방이 두개 욕실 한개 그리고 발코니 작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안쪽은 침실로 사용하시기 괜찮은 면적으로 나와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작게 발코니가 나 있습니다 큰 면적은 아니라서 활용폭은 넓지 않은데요 후변 하시는 분들 잠깐 나와서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바람 피러 잠깐 바람핀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잠깐 휴식하러 나오시기에도 괜찮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마당이 없는 집이다 보니까 작게나마 이렇게 야외 공간이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가족 공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욕실 여기도 욕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로 나와있어요. 샤워부스에 레인 샤워기 그리고 비데 달린 직수형 양변기까지 구성되어 있구요 어, 세 번째 방이죠. 이쪽은 침실보다는 약간 서재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 벽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망입 유리가 되어 있는데 이 거실 뷰랑 저기 멀리 떨어진 산세까지다 보이는 뷰를 지니고 있어서 이곳에서 요즘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다 사무 공간 꾸며 가지고 일하시면 꽤나 괜찮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층 뷰도 곧잘 나오네요 의자 하나만 배치하면 딱 좋겠는데 공간이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런 타운하우스는 웬만하면 더블아이 타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실내뷰도 챙길 수 있고 외부로 경치도 온전히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타운하우스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다락방 형태로 나와있어요 침고 자체는 높은 편이라서 서서 이동하시기에 큰 불편이었고요 아까 쪽으로 옥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비가 와서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 구조 자체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옥상이 다락방을 약간 감싸고 있는 형태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A타입 모습을 살펴보셨고요 B타입 영상도 있으니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레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